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인의 tv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가볼 만한 제주도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주도에 겨울에 가신다면 제주시보다는 아무래도 서귀포시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감귤 구경도 하면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주시 여행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서귀포시 여행지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주도 여행지 정보 외에도 렌트카를 비교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할 때는 렌트카가 필수잖아요. 저도 항상 차량을 빌려서 이동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저는 카모아로 렌트카를 예약하고 다녀왔는데요. 너무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했습니다. 카모아는 압도적 1등 전국 차량 공유 플랫폼인데요.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가격 비교하고 결제까지 3분이면 끝입니다. 허위 매물 없이 결제 즉시 확정되는 부분도 좋고요 실제로 직접 타보고 쓴 트러스트 리뷰도 9만건 정도 되다보니까 믿을 수있고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울릉도, 여수, 부산, 서울, 강릉, 경주, 수원, 인천, 밤, 사이판까지 국내외 모두 렌트카 가격 비교하고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아, 첫 번째는 주두동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는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173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주공항하고 멀지 않아서 저는 렌트카를 빌려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가 있는 곳은 용담 이후 해안도로라고 하는데요. 아, 파란 제주도 하늘 아래로 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를 가다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방호벽이 나오는데요. 알록달록한 배경으로 사진찍기에도 참 좋습니다.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는 참 감성적인 곳이라서 누구든 사진 찍고 싶게끔 만드는 곳인데요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란 바닷가를 배경으로 인스타 감성 넘치는 사진 찍는 곳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바닷가로 내려가고 싶어해서 바닷가로도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 인근으로는 카페들도 많아서 잠깐 카페에 들러서 예쁜 풍경 보면서 커피 한잔하기에도 좋고요 첫 코스로 제주도 공항에서 멀지 않아서 부담도 없습니다. 겨울에 제주도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우두동 무지개 해안도로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두 번째는 테라로사 커피 서귀포점입니다. 테라로사 커피 서귀포점은 제주도 서귀포시 70리로 685번길 27-1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테라로사 커피 서귀포점을 겨울에 가야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로사 커피는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되어서 전국 여기저기 참 많이 있는데요 어딜 가든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인스타 각 제대로 나오는 곳입니다 테라로사 서귀포점은 바로 앞에 이렇게 커다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방문객들이 많다보니까 자리를 먼저 잡고 주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테라로사 커피 서귀포점 점포도 상당히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되어있긴 한데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귤농장 쪽이 마음에 들어서 바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1월부터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귤농장 앞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요 이런 풍경은 전국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제주도 한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커피 종류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빵도 판매를 하고 있고 케이크 종류도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귤농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만 귤농장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귤은 따먹으면 안됩니다. 제주도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귤나무 앞에서 책도 보관 이 좋았습니다. 겨울에 가볼 만한 제주도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테라노사 서기보점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세번째는 석제수호동입니다 협재수우동은협재해수욕장 앞이 본점이긴 한데요. 저도 본점도 다녀와 보고 쇠속각점도 다녀왔었는데 어디든 맛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협재수우동 쇠속각점은 제주도 서귀포시 쇠속각로 186 1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제주도 찐 맛집입니다. 협재수우동 본점은 아침에 일찍 가서 예약하고 다시 기다리다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쇠속각점은 본점만큼은 아닙니다. 저희도 잠시 기다리다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협재수우동 세속각점 앞에도 귤농장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협재수우동에서 자작냉우동하고 모듬튀김 그리고 수우동하고 핑거돈가스 정식을 주문했는데요 뭐든 너무 맛있었지만 자작냉우동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겨울에 웬 냉우동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따뜻한 수우동을 주문했는데 자작냉우동을 드셔보시면 수우동 대신에 자작냉우동 하나 더 시킬걸 하실겁니다 아, 핑거돈가스나 모듬튀김도 기본이상 하는데요 자작냉우동이 워낙에 맛있다보니까 4장 내무동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협재수우동은 본점도 그렇고 쇠속각점도 뷰가 참 예뻐서 사진찍기에도 좋고요 메뉴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랑 와서 먹기에도 좋다보니까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많이 가시는 곳입니다. 협재수우동 쇠속각점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테라로사 서귀포점과 멀지 않아서 같이 코스로 가셔도 좋고요 사실은 저희도 수우동 갔다가 테라로사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찐맛집을 가보고 싶으시다면 협재수우동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아, 네 번째는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는 제주도 서귀포시 70리로 1, 4번길 3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정방폭포는 천지연 폭포, 천지연 폭포와 함께 제주도 3대 폭포로 불리고 있는데요. 높이 23m, 너비 8m, 깊이 5m에 달하는 커다란 폭포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붓에서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이기도 해가지고, 희귀성도 있는 폭포이고요 어쨌든 정방폭포는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는 쾌적하게 가능한데요. 매표소에서 계단으로 조금 내려가야 해가지고 아쉽지만 일체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바닷가로 내려가면서 저 멀리 정방폭포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경치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국가 명승 제43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방폭포는 폭포 바로 앞까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시원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물줄기를 보면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정방폭포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제주 4.3 사건 당시에 직결 처형 대상자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희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포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다보면 해녀분들이 물질을 해서 잡은 해산물을 드실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3대 폭포이기도 하면서 국가 명승 제43호인 정방폭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다섯번째는 외돌개입니다. 외돌개는 제주도 서귀포시 성동 79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외돌개는 여름에 가면 황우지 선녀탕으로 스노클링하러 많이들 가시는데 저도 산책 겸 외돌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는 외돌개의 일출을 보러 이른 시각에 갔었는데 외돌개 주차장이 특이한게 유료 주차장하고 무료 주차장이 바로 붙어있어서 확인하고 주차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외돌개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방폭포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승 제79호로 공인된 여행지인데요. 정방폭포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일체어 진입이 불가하지만 외돌개는 데크길이잘 조성되어 있어서 무장의 여행지로도 좋은 곳입니다. 기분 좋은 산책길을 따라가다보면 바다 한가운데 커다랗게 서있는 바위가 나오는데요. 이 바위가 외돌개입니다. 겨울에 제주도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하늘하늘한 억새 사이로 산책도 가능하고요. 예쁜 일출도 볼수 있는 외돌기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아, 여섯번째는 삼보식당입니다. 삼보식당은 제주도 서귀포시 중정로 2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외돌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저는 외돌기에서 일출을 보고 삼보식당에 아침식사를 하러 방문했습니다. 삼보식당은 제주도 향토음식 전문점인데요. 수유미식회나 허영만의 백방기행 같은 맛집TV에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삼보식당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삼보식당은 옥돔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옥돔을 먹을까 고민했었는데 전복 뚝배기하고 고등어구이 그리고 전복죽으로 조율했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저번에 제주도 여행 와가지고 전복죽을 맛있게 먹었다고 전복죽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전복죽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삼보식당이 제주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은 곳인데 저희보다 먼저 오신분들이 아침 식사가 대부분 끝나가지고 금방 들어왔습니다. 삼보식당 반찬은 특별하지 않은 육찬이 준비되는데요. 반찬이 나오고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이 바로 이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먹고 싶다던 전복죽입니다. 전복이 듬성듬성 들어있는 걸 보니까 두어 마리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고소한 맛이 아주 좋던 전복죽은 역시나 아들녀석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전복 뚝배기인데요. 살짝 얼큰한 느낌의 전복 뚝배기입니다. 아, 전복 뚝배기에는 전복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4개에 만원 정도 하는 전복 사이즈 정도 대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어구이인데요. 노릇노릇 아주 잘 익은 녀석이 아침 식사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 녀석이 이렇게 고등어구이를 잘 먹는 거 보니까 맛있기는한 모양입니다. 다음번에는 옥동구이를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 향토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산보식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일곱 번째는 디오태우 해수욕장입니다. 이오태우 해수욕장은 제주도 제주시 이후 일동으로 찾아가 면내는데요 저희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들러서 일몰을 보고 왔던 곳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 알차게 즐기고 가야죠. 저희는 저녁 늦은 비행기라서 제주도에서 일몰 시간도 보낼 수 있었는데 제주도 공항 근처에서 멋진 일몰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오태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제주도 어느 해수욕장도 다 좋지만 이오태우 해수욕장은 인스타 감성 넘치는 말등대도 있고요. 아,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쉴수 있는 흔들그네도 있어서 앉아서 힐링하기 좋습니다. 이호태우 해수욕장은 그리 큰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슬쩍 둘러보면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는 크기인데요. 이호태우 해변에서 말등대까지는 좀 걸어야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불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저랑 와이프는 제주도 일몰을 보면서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면 멋진 일몰도 볼수 있고요. 사진 찍고 싶어지는 말등대도 있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면 카모아에서 더 저렴하게 렌터카 가격 비교해가지고 알찬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